한랄과그 유기농을 기본적으로 베이스로 한 화장품입니다. 아. 그렇기 때문에 할랄 같은 경우에는 저희 아랍에미레트에서 할랄 아. 인증을 받았고요. 그리고 매년 할랄 인증 심사관이 직접 저희 공장과 시설을 방문해 가지고 음. 네, 얼마나 이제 할랄 무슬림들뿐만 아니라 이제 제품의 퀄리티 그리고 시설 전반에 있어 가지고 안정성에 대해 가지고 심사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음. 그리고 또한 이제 유기농 코스모스 올가닉이라고 독일 BDIH 이제 인증해서 발행하는 유기농 인증도 같이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슬림에 의한 이제 할랄뿐만 아니라 이제 유기농도 함께 저희가 이제 복합적으로 제품을 만들어가지고요, 네. 좀더 고객들이 신뢰할 수 있고 안정적인 제품으로서 친환경 제품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네네네. 네. 네, 네. 네. 혹시 어떤 어떤 제품들이 있는 건지에 대해 이제 한번 구경을 네. 해볼 수 있을까요? 네, 예, 저희가 화장품을 쓰는데 별로 어그 이제 기능성 화장품이라고 하는데도 네. 어 별로 제 저랑은 잘 맞는 화장품을 못 찾았거든요. 네. 그래서 방문을 해서. 어, 이렇게 찹쌀에 방문을 해서 한번 이제 저한, 저에게 맞는 화장품을 찾고자 하는데 네. 어,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주름, 어, 기능성 화장품 중에는 주로 이제 주름 개선 기능성이라든지 아니면 미백 화장품 아니면 선크림 화장품 이런 식으로 이제 나눠져 있는데요. 그 중에서 제가 추천해드리고 화장품은 이제 이쪽에 있는 로즈 마스크팩. 아, 로즈 마스크팩. 네. 네. 그리고, 아마 날씨가 점점 추워지고 건조해지니까, 이런 오일류도 저희가 로지 오일, 이런 오일류랑, 그리고 이제 토탈크림이라고, 이제 이중기능성 크림이 있습니다. 근데 네. 네, 이것도 기능성 화장품으로서 네, 주름개선 기능성과 그리고 피부톤을 밝게 해주는 이런 기능성을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네, 될까요? 네, 토탈 이제 크림은 영양 크림으로 이제 생각을 해보면 될까요? 맞습니다. 영양 크림서 네. 이제 나이트 크림이라고. 라이크. 이제 성분이 좀 두껍고요. 이쪽 에플 아쿠아 모이스처 크림은 좀더 라이트한. 네. 아, 이거는 수분 있습니다. 크림, 영양 크림으로 생각하면 될까요? 네. 음, 향도 약간 오가닉, 그, 그, 자연, 그, 뭐라고 하면 되죠? <웃음> 에센셜 오일 말씀하신 대로 들어가 네네네. 있어가지고요. 뭐, 네. 합성 향료라든지 이런 걸 일제 넣지 않고요. 음. 저희가 자연에서 이제 유기농 향료를 직접, 네. 음, 블렌딩을 직접, 해가지고 네, 네, 네 만들었습니다. 촉촉하고 좋은 것 같아요. 네. 네. 음, 근데 이 기능에 대해서 이제. <웃음> 네. 보통 일단은 저희가 이제 에코마크라고 친환경 이제 인증을 받는데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환경 오염을 감소하거나 아니면 유해 물질 감소 부분으로 이렇게 받은 인증이고요. 네. 네. 그래서 이제 하수로 이제 제 사용 후에 이제 하수로 이제 하수물로 이렇게 처리가 되는데 이때 있어 가지고 자연을 얼만큼 이제 도움이 되는가로 이제 에코마크를 받았습니다. 아, 네네네 네. 아, 굉장히 이렇게 박 네. 아, 선물 세트로 되어 있네요. 그래, 저희 셔프스 제품이 가지 장점 중 하나가 보통 이제 이런 어시오프 이제 씻겨내는 제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샤워하다가 먹을 수도 있고 이제 눈에도 들어가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저희 이제 천연 계면활성제를 이용해가지고요. 네네. 좀더 이런 안정성이 있어가지고 아이들뿐만 아니라 이제 피부 가 예민한 성인들까지 같이 덜 네, 들어가도 수는 있겠지만. 네, 네. 네, 일가 마스크팩 좀 가르쳐겠습니다. 그래서 아, 네. 로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름 개선 기능성, 안티윙클 마스크팩이고요. 이제 네, 로즈 추출물 들어간 이제 마스크팩이고, 그 외에는 이제 레몬, 네. 이제 레몬 같은 경우에는 브라이트닝, 이제 화이트 화이트닝인데 네. 네. 그래서 리백 기능성 제품이고요. There s a trip machine there uh, Where are you o i Where are you going? Get... Oh, okay. uh, 차라고 저희가 옛날에 조선 시대 왕분들이 먹던 생맥산이 랑탕약을 이제 현대식으로 재해석해서 홍삼이랑 맹농동이랑 오미자 그리고꿀 이런 식으로 들어가 가지고 만든 액상차예요. 뜯어서 바로 이렇게 마시예 아, 그러면은 그 어디에 좋아요? 이거는. 애기들이 먹어도 돼요? 네 아기들이 먹어도 돼요 아, 네, 먹어도 아기들이 되... 이제 홍삼 맛을 안 좋아할 수는 있어가지고 아, 그래서 설탕을 조금 넣어야겠네요 <웃음> 근데 스테비아랑 꿀이 들어가서 끝맛은 약간 단맛이 나요 음, 이거 패스트네 네. 이거는 드셔보셔도 돼요 오미자에 있는데 저희 오미자 청으로 만든 거거든요 서울 9 0년에는 대장 마트나 이런 데가 신선하면 음아 네, 이런 건은니죠 마트나 식단에 맞을 것 같은데 요 할랄 인삼, 인삼, 인삼, 인삼, 할랄 150개 정요 쓰고 놨어. 어떤 것들 우리야? 같이 쪄서. 쪄서. 네. 아뭐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삼계탕 만들어서. 그러니까 반찬용으로도 이렇게 써요. 일반 채소하고 같이 네. 이렇게 슬라이서에서. 독백. 네. Give women for n d e